벌수좀다된벌수좀됐다고 됐는... 보시면 됩니다. 이, 이, 이 참외는 금 말... 말... 연속으로 말... 하나 둘, 세개가 있는데. 한두 개도. 하나 가지고. 땅도 막... 하고, 네. 식감하고, 원래 네. 뭐 최고입니다 최고. 오고요 입색이 이렇게,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음봤어요 아, 그래요? 네. 쓰는 물질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, 그걸 아. 사용했더니만 해도,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,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러면은,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? 예, 작년에 소정물 지금까지는, 나도 뭐, 이 시기에, 이런 작항이 나온 거는, 뭐, 거진, 뭐, 잘 없었는데, 올해는 지금 뭐, 상황이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, 좋은, 좋은 예약제가 뭡니까? 네, 저는 지금 경북 성주에 한 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참외밭 주인은 작년에 8,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동당 근데 올해는 무려 1,2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런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어요 지금 3,000평 한 15동 정도 됩니다 100m로 치면 예예 그럼 작년에 몇 k 얼마 였어요 작년에는 사실 뭐 이래가 우리는 조건이 좀 골짜기고 9m 철근이고 해서 조건이 좀 사실 남들은 동당이 뭐 천만원 천만원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에 사실 골짜에서는 천만원 하기 좀 힘들고 오늘 한 8, 9백을 목적으로 사실 해요 네. 솔직히 네. 뭐 9m 철근해서 그 정도 하면 10m, 11m에는 뭐 천만원 넘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아. 예 근데 요거는? 올해는... 원래는 지금 막이 뭐 정도 자카인 같으면 지금 달리는 개체 수하고 그런 거 봐서는 무조건하고 막 천만원 무조건 넘고 간다 아예 올해는... 아, 무조건하고 <웃음> 예년에 비한번 뭐 기본 지금 상황을 봐서는 무조건하고 2, 3 0 0 이상은 네. 더 간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. 지금 많이, 개체수가 많이 들어앉았어요. 그러면서도 이 꽃이 계속 핀다는 게, 저도 진짜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. 농사 오랫동안 아니, 지었지만. 오, 이리 여기 커요? 아, 그런데 뭐, 그 놈, 그, 그 놈이 많이 먹었는 것 같네요. <웃음> 야, 야, 여기 뭐, 일로 지금 뭐, 속에, 사실은 더뭔 막, 그런 거 하고 한 건데,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생나면서. 아 담아도 지금 균일하게 다, 크기도 괜찮고. 아, 과 크기도 균일하고. 예, 예. 이거 봐, 뒤에도 또 이렇게. 아, 뒤에도 지금 아이고, 또. 아이고, 거. 예, 예. 이 속에, 온이 꽃, 이게 처음에 처음에 물고 있는 꽃이잖아요. 예. 수정이 되면. 100% 증가가 나오는 형태. 아, 예, 예. 벌수 좀다됐수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참외는 이 그리고 아, 연속으로 아, 하나, 둘, 셋, 아닌가요? 이런 식으로. 여기. 여기에도. 여기에. 초세가 힘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잘안 나타나죠. 참외가 수확하는 중에 꽃이 이렇게 이쁘게. 꽃 소질이 얼마나 이쁩니까? 좋고, 절간도 그쵸? 이렇게 잘 빠져나오고. 음, 꽃 저쵸? 절간이. 꽃대가, 꽃대가, 꽃대가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? 꽃 소질이 좋아가지고. 처음에 꽃이 잘 나오는데 오늘는 힘이 있으니까 음. 지금 꽃이 막 계속 피주고그 연속 작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네 지금으로 봤을 서는 잎색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아, 처음 봤아요아 그래요? 네. 쓰는 물질이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아. 그걸 사용했더니만도 그런 효과가 아니 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러면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? 예, 작년에 설정을 지금까지는 나도 뭐이 시기에 이런 작가이나오는 거나 뭐 거진 뭐, 잘 없었는데, 원래는 지금 뭐, 상황이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, 좋은 예가제가 뭡니까? 뭡니까? 아, 뭐, FMC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, 거기 보면 뭐, 미생물 쪽을 아쿠도 하고, 뭐, 루엔서, 하고 또 뭐, 소멘토, 네.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네. 그걸 갖다가, 원래 모종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니까, 뭐, 지금 아주 참에 뭐, 모든 밸런스가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정식 후, 아쿠도, 루엔서를, 포기 간주를, 간3회를 했다. 그 이유는, 그 정식 후, 주건이 빨리 그 땅속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뭐, 유도하는데, 뭐, 중점을 뒀습니다. 여기는 성주 중에서도, 아주 좀 꼴짝이로 좀, 어, 알려진 곳입니다. 그 성주 덜판보다는 온도가 한 2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참외작황은 현재 뭐 최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수확 시기에 보면은 그 녹임병이 많이 들어옵니다. 이 뿌리가 힘이 없거든요. 그죠. 그 녹임병이 잘 들어와요. 그 여기는 주기적으로 아토플레는 연면 시비를 그, 해줬습니다. 역시 시비를 간격으로 예, 하다 보니까 이 녹임병이나 그번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깨끗하다 하십니까? 파티 막 얼마나 깨끗한지. 사실은 이런 트에그 들어오면은 일을 하고 싶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.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참회가 많이 달겠다고 봅니다. 그 원래 처음에 스마트팜을 음. 설치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하우스 전체 바깥에 네. 온도가 11.6도고 네. 습도가 92.7% 햇빛 일사는 1 0트 정도고 네. 그런데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는 15.6도, 지금 센서기를 두 군데 달아놨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항상 참고해가, 아, 이 시가 어떻게 된다. 토양 수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. 그 전에는 관행농법을 할 때는 수분 줄 때, 뭐, 3일, 4일 기준을 해서 그렇게 줬었는데, 지금 이걸 스마트팜을 이용할 때는 그냥 어떨 때는 이틀에 한 번씩, 어떨 때는 또 빛이 좋거나, 그럴 때는 하루에 두 번씩 물 들어갈 때도 있고, 그렇게 하니까 수분을 피로를 할 때부터 탁탁 주니까 작물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2.85 네 2.85 나오네요? 어, 2.85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분명 참외농사를 15년 하셨다고 하셨어요 15년 하셔가지고 2.85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왜요? 보통 15년 하셨으면은 기본 관행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6에서 7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매년 수확량이 한 동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800만 원, 900만 원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분명 염에 대한 큰 문제가 있으셨을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염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그 이유가 뭐 루엔스, 소맨도 역할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3종 세트가 다 들어갔습니다. 아쿠도, 아트플랜, 네마시스. 에뭐 아시다시피 아쿠도는 뿌리를 보호해서 잘 내려주고 아트플랜은 유해균 억제를 해 주다 보니까 연면 살파하셨을 때 녹균병 예방이 되셨고 그 네마시에스는 손충이 생길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없앴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도 가져가는 게 퇴양 계량 효과. 루엔스, 소맨드 프리바이오틱스와 아쿠도, 아트플랜, 네마시에스인 프로바이오틱스. 이게 합쳐지면서 염류를 쫙 빼준 겁니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꽃이 달리면서 수확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힘입니다, 이게. 와, 아, 좋죠? <웃음> 우와. 깔도 아, 좋아그 <웃음> 대신 깔도 좋으면서 네. 근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좀 이따가 맛보시면 알겠지만도 당도 하고 네. 식감하고 네. 원래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뭐 지금 참음에 판매 공판장에서도 네. 아주 뭐 인기가 좋고 그 네. 뭐 저희 뭐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 뭐 저희들 참외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도가 어떻게 나오나요? 그, 뭐, 습니다 오, 파란 거였고요. 맛을 봐야죠? 아, 그러죠. 한번 접사 봐요 와, 아, 달다, 달어. 엄청난데요? 음, 괜찮죠. 당도가 이 정도 찮으면 당도, 당도, 육질이 음. 아주 아삭아삭해요. 육질이 단단하고? 네. 그냥 꿀참해, 꿀참해. 식감이 아주 좋다고 봐야되겠죠 네. 이런참에 먹으려면 <웃음> 제가 혼자 먹기 참 미안한데 그죠? Here we go